Hello, one, two, three. Namaste, d d i a 저희는 델리를 가기 위해 로나노나 로나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저번 달에 저희가 있는 펀잡지역 확진자 수가 늘어서 델리에 가려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가는 길 시위의 현장을 볼수 있었어요. 저번 펀잡주 시위 영상 때와 같이 이동수단을 금지하는 시위였어요. 저희는 병원에 가야해서 통과시켜 주었답니다. 기다리는 분들도 경적을 울려 호응해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건물 밖에서 검사를 시작했어요. 아재씨 먼저 그리고 제가 했는데 호가 찡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e a r a i t h s t We are So, thanks for you, we are negative. Yes. l e a s e go on. Okay, so we finished the test and we got a test report. Mm -hmm. Thanks for you, we are uh, negative. So, tomorrow we will go to Delhi for uh, our e s t work. Yeah, e s see you in. 스튜디오. <목소리> 가는 길에 아재씨가 잠이 들었어요. 날씨가 화창하니 드라이브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인도에서 사용 가능한 올라라는 어플을 이용했답니다. 기차역 도착! 저기 보이시나요? 기차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방을 소독해야 해요. 아, 큰 가방 두 개만 해서 20루피를 지출했어요. 이곳은 지난번 델리 여행에서 돌아올 때 도착했던 찬디가르 역이에요. 처음 찬디가르에 왔을 때 들렸던 식당이 보여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아제이 씨는 촐레 차월 저는 안다브레드를 먹었어요. So, uh, you know why I tie my hair? Because then... Now is so hot. Delhi is <laughs> more hot. Last time was very cold, but today is very hot. Now is t 33 degree. So s it's almost the beginning of summer. We a i n g to d e r e r i to We r e going to r i to are a r i o a r a r i n g o e r e h e r e i o r r i o r r i o r r i o r r i o r r i o r r 인도 기차역에 가면 이렇게 짐을 들어주는 콜리바야들이 있답니다. 보통 빨간색의 유니폼을 입고 기차역 입구에 앉아 계세요. 기차 안까지 짐을 옮겨 주시고 다시 입구로 가신답니다. e a n d e have so many people than before. Right? Yeah, yeah, yeah, it's v e r 많은 사람들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로다로나 검사를 했는데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이곳이 여행자의 거리로 유명한 파르간지예요. 파르간지. 바하르간. 파하간지 다음날 저희는 친구의 작업실에서 묵기로 했어요. 다음날이 홀리어서 식재료를 구하러 가기로 했답니다. 이번 홀리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친구의 작업실은 도자기 마을 안에 있었답니다. 걸어다니면서 여러 도자기들을 볼수 있었어요. 중간에 스위츠 가게가 있어서 사러 왔답니다. 주러스같이 생긴 파니르 젤라피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여름나기 설벗을 파는 술레도 있었고 시장 안에는 홀리를 준비하는 가게들로 분주했답니다. 홀리 때 쓰이는 카우던과 홀리를 기념하기 위한 모닥불을 세워두었답니다. 해피 홀리! 저희가 머무르는 곳에 모기가 많아서 어드머스를 구매했어요. 음. 아, 소멸이 아주 좋아요. Namaste, this is a y a Today is a h o l i happy h o l i And now outside is t very cloud and uh, noisy because uh, I think they are c e l e b r a t i n g about the Hooli. So I will not go outside but I just a little bit go open the door and then let the light and then c o m 아직 너무 이른 아침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s i a t h 시간. 아제, can you tell me what is it? This is omelet, uh, bread omelet, and dalia ah. with uh, milk and uh, banana and jaggery. It's kind of like uh, oat milk. Yes, it is a uh, Indian style oat milk. Oh, six 시간. 아제. Can you tell me what is it? This is dhokla 음? and this is uh, jalebi paneer jalebi d o k l a is do the, with uh, chickpea's powder a c is kind of rice cake in Korea Okay is t long like a corn cake in Korea Yes yes yes Paneer j e l e b i 와 dhokla 시식 후기는 브런치에 남겨둘게요 Today is a very hot summer day and holy so everywhere uh, party and people are uh, making loud sound and let's see the what subhi is drinking in his very summer time hello what m m y gummy what are you drinking in garmi-garmi can i see indian sports drink Pot's drink? a h h What is this? It's called s a r b a t s a r b a t yeah. Okay. So in t uh, summer time, when i uh, very hot, no energy, and uh, sweat a lot, then d r i n g this. Okay. Uh, mm. Okay. So I think this is uh, oh, one more. It is called uh, Aampanna. Hmm. am panai sarbat also but it uh, make with uh, r i p mango and burn like burn that mango and then they make it that is our a... am pan no no no cool okay so you know how to make this pani uh, Jin-ni, namak. What is one more time? Pa-ni, Nimbu, j i n i namak. Okay, so let's see. Bye-bye. Bye-bye, Subi. In the small window, there was a small war. We were working for a long t i m 이랬답니다. You, you want to see something surprise, Jihong? Uh huh? What i o say? Okay, I close my eyes. Okay? Um. Close your eyes. Okay. One... Five. When I will speak, you need to open. Two, three, four, ten, ten, e What? Come here. Perfect. <laughs> Actually, this Nissan make, mm -hmm. but uh, I sculpt little. 안 돼요. 영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아제이 씨의 서프라이즈는 브런치에서 확인해주세요. 친구의 작업실에 새로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배가 고팠는지 우유를 주니 경계하면서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어머, 혼자 온줄 알았는데 아가들도 있었어요. 점점 경계가 풀렸는지 저희가 있는 근처까지 나왔답니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드릴 곳이 있어요. 올라를 잡았는데 지도가 저희 있는 곳까지 안 돼서 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가는 길에 도자기로 만든 벽도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 여기는 델리 니자무딘 웨스트에 있는 식당이에요. So what we will eat? I think we will eat nihari. 하나? <vem sfî> 아. 아이 원이 미스티 아? 미스티 아이 미 저희랑 같이 밥을 먹으러 온 친구는 머튼 비리아니를 저희는 니아리를 시켰답니다. 아리 yeah. h a i t h small so can you tell me the how to make a n i uh, a r i ha n i a r i is very slow cook process jo almost like uh, 10 to 12 hours t h e y c o o k and that is slow flame and you see that the dough the cover you will go outside and acha uh t h e y put here m mm -hmm. a made by b u f f a l o no yes yes yes tree go tikka wa n e a r e 먹을 때는 이 빵을 빼 먹을 수 없어요. What is uh, This t h is i s a tikka tikka. Tita. You want to have a b a b kind of k e b a b And now uh, how to call this bread a k h a m i e r k h a m i e r k h a m i e r i k h a m i e r i So they put yeast inside, no? Uh. How to call this?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으로 알려드릴게요 밥을 든든히 먹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l a m g a 요 t i 바이!